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캡컷을 설치를 하고 어, 인터페이스를 한번 훑어보는 강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캡컷이란 프로그램은 일미 제 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캡컷을 보실 때 지금 이렇게 마치 어, 팔자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아이콘입니다. 한번 실행부터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폰에는 설치 안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지만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작업했던 그 상황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어, 마치 세이브 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편집했던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조그맣게 썸네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화면을 검게 한 것도 있고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로딩이 됩니다 근데 로딩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전부 다 화면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편집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소스를 다 지워버렸어요. 어디에 있는 소스를 지웠냐면 하 편집을 하려고 러면제폰 안에 이렇게 사진첩 안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니 예, 이거를 동영상이든 뭐든 지금 제가 싹다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캡컷으로 돌아가가지고 얘를 열어보면 여기 썸네일은 보이지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편집을 못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제가 캣컷을 잘 쓰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를 했던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캣컷을 재설치를 하거나 삭제를 하면 싹다 없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캣컷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글꼴 같은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글꼴을 다른 걸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글꼴을 고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글꼴을 탁 눌러주면 체크 자, 스타일 다시 볼게요 글꼴 가져오기라고 해서 내 폰에 저장한 별도의 글꼴 파일들을 캐컷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기능들도 싹다 지워집니다 어쨌든 그걸 감안을 하고 저는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캐컷을 쓰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캡컷은 제가 제거라고 한번 지어볼 건데 일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어, 한글로 캡컷이라고 치거나 혹은 영어로 어, 여기다가 C-A-P-C-U-T라고 치면 캡컷이라고 나와요. 어, 이게 생긴 게두 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이지컷이 아니에요. 캡컷이에요. 자 지금 요거를 선택하면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열면 바로 앱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제거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폰에 설치되어 있는 캣컷은 없어질 거예요. 자, 제거 중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제 폰의 바탕화면에 가면 원래 있던 게 사라져 버렸죠. 자, 지금 이 상태부터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플레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가셔서, 자, 얘를 누르시고, 캐컷을 찾아서 얘를 설치를 해줍니다. 어,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명한 영상 편집 어플 중에 하나예요. 기능이 너무너무 좋고,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어, 캐컷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렇게 캐컷을 검색을 하다 보면, 관련 있는 어플들이 뜨거든요. 이 어플이 비타라는 것도 있고, 블로, 뭐, 틱톡, 뭐 멸치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 주로 제가 예전에 캣컷을 쓰기 전에는 뭘 저도 썼느냐 하면 블로라는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샷이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은 둘다 유료입니다. 근데 유료에 비해서 이 캣컷 기능이 무료인데 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 발견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캣컷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캐컷이랑 조금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기 비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노우라는 그 얼굴에 스티커 붙이는 그 AR 프로그램 사진 찍는 프로그램이죠 이 비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비타가 캐컷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캐컷을 배우신 다음에 비타를 설치해서 써봐도 얘를 쓰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는 어쩔 때는 얘를 썼다가 또 어쩔 때는 얘를 썼다가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써보고 있는데 뭐그 이유가 이책 컷도 마찬가지고 비타도 마찬가지인데 그 프로그램들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쏙쏙쏙쏙 계속 나타나요. 최근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3월 19일에 찍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3월 15일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캣컷을 쓸 때도 있고 이 비타를 쓸 때도 있습니다 비타도 비싼 프로그램이니까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블로라든지 인샷은 굳이 돈 내고 쓸 필요는 없어서 여기까지는 관심을 안 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막 떠드는 동안에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얘는 지금 숨겨져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났네요 자, 캣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자 실행하면 최초에 어, 뭔가 동의를 해라 라는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 동의를 다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화면이 왼쪽에는 제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이 다 나오게끔 제가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캣컷에서 제일 중요한 하단의 메뉴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컷을 처음에 깔고 나면 뭐 세팅을 한 두어 가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뭔가 표기가 있는 부분들이 가끔 나와요. 최초에 설치를 하면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면 그 다음부터는 노란 표기가 없어집니다. 자, 처음에 제가 지금 눌렀던 게 물음표를 눌렀죠? 자, 물음표를 누르면 FAQ, 자주 묻는 질문을 글로서 설명되어 있는, 글과 썸네일로 설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튜토리얼을 누르면 자, 여기 소개부터 시작해서 쭉 동영상 강의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고 캐컷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음, 세부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캐컷을 이용해서 쭉 훑어가면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이제 기능 소개, 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있어요 자 요거 틈틈이 한번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으로 넘어가면 너트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드릴게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기본 엔딩 추가라고 돼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예, 한번 눌렀죠? 그리고 취소를 누르면 여기로 탁 가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캐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영상 편집 제일 마지막에 캡컷 로고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쓰지 않겠다라고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기능을 체크를 했다 해서 어, 아예 로고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터치를 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니까 켜주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닫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예, 텅텅 비어있는 화면이 있죠 이 공간은 나중에 편집을 계속 하다보면 한번할 때마다 뭔가 기록물이 계속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부분에는 요게 새 파일 시작하기거든요 누르면 영상 편집을 바로 시작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화면 밑으로 내려오면 가위 모양의 편집, 템플릿, 알림, 나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기능은 저도 잘안 쓰는 기능이고 템플릿도 거의 안 쓰기는 합니다 템플릿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하면 뭐 이런... 좀 중국스럽네요 자그 다음에 뭐 이런거 클릭해보시면 <목소리>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위에 보면 카테고리가 여러가지 있는데 요 여러분들, 틱톡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짧게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영상에 기승전결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짧게, 짤방 같은, 어, 그런 숏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거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하나 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알림이라든지 나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캡컷 내에서 커뮤니티 기능이 있거든요. 마치 틱톡처럼. 그걸 이제 쓰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나눌러가지고 뭐 로그인까지 하시고 혹은 틱톡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만든 영상을 바로 여기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는 SNS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은 이 편집이라는 화면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제가 기능을 알려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캡컷에 대한 설치와 첫 인터페이스, 사전 설정 같은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파일을 가지고 컷 편집부터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